2월 14일을 우리는 발렌타인데이라고 부릅니다. 전세계적으로 연인들이 서로의 사랑을 확인하는 날이죠. 2월 14일이 발렌타인데이가 된 이유는 서기 270년 로마 왕제 클라우디우스 2세가 원정을 떠나는 병사들의 정신이 해이해지는 것을 막기 위해 결혼을 금지했는데 한 연인의 참된 사랑을 알게 된 발렌타인이 이들의 결혼을 승인해 처형을 당한 것입니다. 이 사건 이후 사람들은 발렌타인을 성인으로 여기게 되었고 그를 기리면서 이 날을 기념일로 삼게 되었습니다. 왜 초콜릿을 주고 받는 것일까요 19세기 영국에서 시작된 것으로 1936년 일본 고베의 한 죄가업체의 발렌타인 초콜릿 광고를 시작으로 발렌타인데이는 초콜릿을 선물하는 날이라는 이미지가 정착되기 시작했습니다. 이후 1960년 일본 모리나 제가가 여성들에게 초콜릿을 통한 사랑 고백 캠페인을 벌린 것이 계기가 되어 여성이 초콜릿을 통해 좋아하는 남성에게 사랑을 고백하는 날로 일본식 발렌타인데이가 정착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여성이 남성에게 초콜릿을 주는 날이라는 식의 일본풍 발렌타인데이는 과도한 상술에 대한 지적을 낳기도 합니다. 초콜릿은 멕시코 원주민들이 카카오콩과 고추로 만든 음료인 쇼코라틀에서 유래했습니다. 초콜릿의 원료인 카카오의 원산지는 남아메리카의 아마존강 유역과 베네수엘라의 오리노코강 유역입니다. 시앗인 카카오빈을 신이 내린 선물 이라 부르며 음료나 약, 화폐 피로회복 음료로 쓰였습니다. 유럽에 전해진 최초의 기록은 15세기 크리스토퍼 콜럼버스가 아메리카로 네 번째 항해를 하던 중 유카탄반도 연안에 카카오빈 을 가지고 돌아간 것이라고 합니다. 16세기 중반 아즈텍을 정복한 스페인의 에르난 코르데스가 카카오의 활용법을 깨닫고 고국의 왕 카를로스 1세에게 진상하는 과정에서 스페인의 귀족과 부유층에 소개되어 17세기 중반 유럽 전역에 퍼지게 되었습니다. 1679년 초콜릿 파우더가 선보인 이후 1828년 네덜란드의 파누테는 카카오 메스를 압착해 지방을 추출해서 코코아 버터를 만들었고 1876년 스위스의 다니엘 페터와 앙니 네슬레에 의해 오늘날의 밀크 초콜렛과 같은 모양으로 만들어졌습니다. 한반도에서 초콜렛을 가장 먼저 먹어본 사람은 명성황후일 것으로 추측됩니다. 당시 러시아 공사 부인이 규방 외교 의 일환으로 서양 화장품과 양과자를 명성황후에게 갖다 바쳤는데 그 중에 초콜렛이 들어있었다고 하기 때문입니다. 한국전쟁 이후에는 1968년 동양제과와 해태제과에서 초콜릿을 만들기 시작했고 롯데제과는 1975년 판 초콜릿인 가나 오리지널을 출시하였으며 1983년엔 국내 최초 스틱형 과자인 빼빼로를 생산했습니다. 해마다 발렌타인데이가 되면 인생은 초콜릿 상자에 있는 초콜릿과 같다. 어떤 초콜릿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맛이 틀려지듯 우리의 인생도 어떻게 선택하느냐에 따라 인생의 결과도 달라질 수 있다는 톰행크스 주연의 포레스 건프라는 영화의 명대사가 생각납니다 좋아하는 사람에게 자연스럽게 자신의 마음을 고백할 수 있는 공식적인 날인 발렌타인데이를 위해 선물을 준비하고 계신가요? 그러나 사람들에게는 오히려 외로움과 고통의 날로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다. 이들에게 위로의 초콜릿이나 감사 인사를 하는 것은 어떨까요? 우울한 기분을 좋게 하고 실련의 아픔을 치유해준다는 초콜릿은 어쩌면 연인보다는 외로운 사람들에게 더 필요한 마음의 묘약이지 않을까요? 이상 달콤마녀였습니다. 해피 발렌타인데이!